이건 특별하게 그냥 얘기를 좀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음. 절대값 기호 쉽게 버티기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자, 쉽게 생각하자고. 근데 일단 절대값 뭐야? 절대값 A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A가 얼만큼 위치에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절대값 2라는 거는 수직선을 딱 걷더니 0이 여기 있고 1, 2, 하나, 둘 있구나. 얼마? 2다. 야. 좀 절대값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으로부터 하나, 둘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 2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절대값 A는 A가 0 이상이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부호 떼더라도 똑같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야 마이너스 붙여야 양수가 되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혼선이 생기는 거야 너희는 머릿속에 A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왜? A가 0보다 크다는 말 아무도 안했고 작다는 말 아무도 안했는데 A는 왜 부호가 플러스로 결정이 되어 있지 너희는? 그런 거라고 야 B는 0보다 큰니 작니? 플러스요 왜?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A가 어디든지부터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B가 어디든지부터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B라는 애는 0보다 큰데 있을 수도 있고 0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혼선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야 그 프린트 나눠드린 프린트 에 보시면 그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봐도 됐고몇 뭐 번을 봐도 상관없는데 4번을 볼게요 일단 X가 1보다 작다라고 아, 너무 어렵다 1번부터 합시다 자, A가 0 이상이래 일단 A는 부호가 뭐야? A는 부호가 뭐야? 지금 이미 결정됐잖아 4번의 첫 번째예요 맨 뒷페이지 첫 번째예요 A는 0 이상이래 그럼 A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로 결정이 됐지 어. 자 일단 루트 a 제곱 우리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뭘로 바꾸기로 했죠? 어절대값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룰을 어기지 마세요. 수학은 무수히 많은 룰들이 있고 그 룰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항상 정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요자 그럼 얘는 생각을 해봐. 0 이상이야. 얘는 이 안에 있는 a의 값이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서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선언 했기 때문에 결과는 뭐야? A인 거지. 두 번째도 볼게. 절대값 마이너스 A지. 맞지? 왜? 루트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바꾸긴 했죠? 그럼 요 안에 있는 녀석의 범위를 보자고 마이너스 A라는 것이 요 안에 있는 것이 0 이상이면 그냥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A라는 것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서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가봅시다. A가 0 이상이야.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는 0 이하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와야 되는 거겠지. 등호, 등호의 의무의 상관 없이. 그럼 뭘로 뱉어줘야 돼? 이렇게 나와야지 결과 어떻게 나와? a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방식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는 쉬운 방식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 있어?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리고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얘는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지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 내가? 곱하자 뭘로 나와? 에이 하자 뭘로 나와? 에 내가 준게 가장 쉬운 치트키야 근데 그 치트키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어려운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뭔가 쉬운 방법을 주면 너희가 맨날 생각하는 거그거보다더 쉬운 방법 주세요 없어 1 더하기 2가 상이야 어떻게 더 쉽게 풀어? 그치? 그러니 선생님들이 주는 방법에 너희가 적응을 해야 해. 자, 마이너스 루트 A 제곱이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가 나간 A의 제곱이지. 원래대로 해볼게. 이 안에 들어있는 A가 0 이상이면 뭘로 나와야 돼? A. 이 안에 들어있는 A가 0보다 작으면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근데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결과에도 뭐가 곱해져야 돼?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우린 지금 A가 0 이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진미나식으로 복갑시다 1을 대입해봐. 결과 뭐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마 A 같은 값 나오죠.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룰을 찾아갈 건데 3번을 보시면 A가 0보다 작아요. 너희가 맨날 질문하는 수준 보면 맨날 똑같아. 루트 9A 제곱. 어, 선생님 이건 절대값 9A 아니에요? 맞니? 아니잖아. 얘는 뭔데? 루트 3a의 제곱이라고 7분, 수준 1분은 1이라는거지 3a, 이렇게 바뀌어야지 오케이? 그러니, 위에거 얘는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이 얘죠 그럼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얘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3a가 0 이상이면 뭘로 나오고? 3a로 나오고, 이 안에 있는 3a가 0보다 작으면 뭘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볼게. 3이니까 3은 양수니까 3을 곱해보자고요.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A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밑으로 튀어나와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풀고 봐. 신민아 갈아서 돼. 여기에 만족하는 애니까 뭘 집어넣어보자? 그냥 집어넣어보자. 그럼 결과는 뭐다? 마이너스잖아. 부호만 결정하자고. 그리고 이걸 곱해서 꺼내면 얼마나 나와? 어떤 게 편한지 주황색이 편하시면 주황색으로 하세요 그건 초록색으로 가르칠 거예요 오케이 곱하여 네. 마이너스 5a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습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뭘로 바뀐다? 네. 절대값 마이너스 5a로 바뀐다 맞지? 네.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네. 0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달고 그냥 나와야 되겠지.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오니까 결과 뭘로 나와야 됩니까? 자, 그럼 진미나 가르친 대로 갑시다. 마이너스 어. 1 대입해 볼게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플러스죠. 곱하면서 빼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어떤 게 편한지는 너희가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만 카메라를 넘겨서 얘도 보자고요. 자, X가 1보다 작다라 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x 1의 제곱의 루트가 붙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절대값 x-1 자, 원래대로는 얘를 양쪽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럼 x-1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0보다 작으니까 은뭐 붙여서 나와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지. 나는 이렇게 돼. 근데 너희는 좀 힘드니까. 여기 만족하는 숫자 뭐? 0 넣어보자고요. 0을 넣어서 대입했더니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죠. 곱하면서 빼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곱하면서 빼랬더니 앞에만 곱하는 종자들 뒤에는 안 곱하는 종자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배운 기술들이 누적해서 쌓이는 거야. 오케이? 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안 까먹는 거야. 본인이 까먹고 있다면 누수가 생긴 거고 그 누수가 생긴 부분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면 고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 너희가 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쌓기 싫은 사람들은 네.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랑은 멀어져야지. 오케이? 네. 겨울에 놀고 싶어. 그럼 스키 학원 다니시고 농구 학원 다니시면 돼요. 여기 와서 놀고 싶은 마음은 표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지? 네. 네. 일주일에 고작 저 만나는 시간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 6시간 중에 내가 4시간은 쪼고 2시간은 자유롭게 문제 푸는 시간으로 할당해드렸잖아요. 4시간동안 좀 열심히 좀 쌓아보자 오케이? 딱 고작 4시간이야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애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1-x의 마이너스 제곱이야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그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통으로 절대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넣어보면 0 넣어보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결국 뭘 곱하는 거랑 같아? 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크게 어려운 녀석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딴건 엮여서 막될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이상한 짓은 하지 맙시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 루트 안에 제곱 보여 절대값 X 마이너스 하지 마세요 이런 거안돼 내가 보여준 적 없지 이상한 짓은 하지 말자 오케이? 네 그 페이퍼 나눠드린 거 1, 2, 3, 4강 있으니까 이거 잘 한번 채워보시고요. 그 낚시 떡밥류 문제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3강에 4번.